저는 코로나에 <웃음> 확진됐어요 <웃음> 목소리가 완전 갔죠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어제 저녁부터 살짝 목이 조금 칼칼하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좀 아프고 뭔가 칼칼하게 아프고 좀 이렇게 목이 부어서 왜 열나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귀도 많이 막 귀속도 뜨겁고 원래 오늘 출근을 하는 날이거든요. 전등이 꺼졌네. <웃음> 뭐여튼 이제 출근 전에 혹시 몰라서 사실 혹시 모른 것도 아니야. 저는 제가 코로나 완전 양성일 거라고 <웃음> 완전 확신했어요. 왜냐면 증상이 확실히 있어가지고 자가 키트를 했고 면봉 그 <웃음> 용액에다가 섞잖아요. 그 용액 떨어뜨리는 순간, T 쪽에 선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음성이면 C라고 적힌 곳에 한줄 나오잖아요. 방울 떨어뜨리자마자 T 쪽에 선이 생기면서, 진짜 양성이구나 했고, 아침 일찍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재택하는 걸로 했고, 저는 오전에 바로 보건소 가서 PCR 검사를 했어요. 키트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았고 음, 오늘 한 5시 반인가? 6시쯤에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파워 집순이어서 약속을 정말 잘안 잡는 스타일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1대1로 딱한 명을 만났는데 당연히 그땐 증상 없었고 이제 만난 사람은 증상도 없고 음성이래요 그때 옮은 것같진 않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학원이 대면 수업하면서 막 급하게 <웃음>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혼자 막 먹었거든요. 수업 가기 전에 그때 올만나 싶기도 해요. 아무래도 캠퍼스 주변이었으니까 외국인 학생들도 많고 또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걸린 게 아닌가 싶어요 오랜만에 올리는 브이로그가 이렇게 확진 브이로그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목소리는 이래서 그런데 다행히 증상이 경미해요. 사실 지금은 되게 괜찮은데 오후 한 3시쯤인가 그때는 살짝 열감도 있고 아좀 힘들다 싶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또다시 괜찮아졌고 저한테 두드러지는 특징은 뭐목 아프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식욕이 완전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뭐 기사 보니까 박명수 아저씨도 이틀에 4kg 빠졌다고 하던데 저도 벌써 한 하루 만에 1.5kg인가 빠졌어요. 배는 고픈데 입맛이 너무 없어서 어, 음식을 먹고 싶지가 않고 만사 귀찮은? 그 무기력감이 진짜 큰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이 와중에 기침잼? 여튼 빠이! 오늘은 코로나 확진 2일차입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죠. 물론 말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몸이 무기력하다는 게 보통, 정신이 무기력해서 몸이 안 움직이는 걸, 몸을 움직이기 힘든 걸 말하는데, 이 오미크론 특징 중 하나가 무기력감이거든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힘이 없어요. 뭐 아픈 거는 뭐 디폴트 값이고 움직이는 거에 힘이 없고 움직이는 거 힘이 없다 보니까 음식도 먹는 것도 다 귀찮고 오늘 그리고 이게 뭔가 <웃음> 제 안에서 힘듦을 감지했는지 뭐 약을 먹지 않아도 계속 자요 진짜 엉덩이만 붙이면 잠이 들어가지고 물론 그렇게 자니까 좀 개운하긴 한데 그래도 잠이 엄청 많아지고 몸을 잘 움직이기 힘들고 장기침 계속 나오고 어제는 좀 계속 열이 왔다갔다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열이 안 나요 그리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오일치를 줬는데 이 오일치는 다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증상이 호전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무리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 약간 어? 나 이거 좀 해도 되겠는데? 라고 마음먹고 하는 순간 넉다운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기가 싫어서 좀 이렇게 건강한 거 먹고 싶어서 샐러리랑 사과해서 착즙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소쿠리를 했단 말이에요 보통 그거 해도 이렇게 제가 피곤함을 못 느낄 정도인데 음. 오늘 그거 주스 착즙기 한바탕 내리고 <웃음> 너무 피곤해가지고 뻗어서 잤어요 그래서 그만큼 체력이 엄청 저하됐고 방이 넓지도 않은데 이방 바닥 청소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미크론이 되게 무기력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아침엔 좀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목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오후가 되면서 좀 풀리는데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일 제가 <웃음> 증상이 어떤지 영상으로 담아볼게요. <웃음> 아그 전에? 이거는 어, 아빠 코로나 걸렸을 때 60세 이상이라고 산소포화도랑 맥박 측정하는 기계를 줬어요. 저도 어, 시간 날때 요걸 측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일차 아침입니다. 그래도 3일차 되니까 아침부터 카메라 하트 여유는 생긴 것 같아요. 그전에는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힘이 납니다. 어, 어제 1시 넘어서 잤어요. 너무 기침이 심해가지고 잠을 잘못 잤고 그리고 오늘 새벽 5시부터 계속 장기침이랑 큰 기침들 많이 해서 아예 못 자고 그냥 침대에서 한 30분 뒤척이다가 그냥 씻고 제 방을 소독했어요. 어, 원래 저는 증상 초기 때 목만 아프고 기침은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한 3일차 되니까 기침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침하느라 진짜 힘이 빠지는 그리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힘이 많이 빠지네요. 제가 좀잘 못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배가 많이 고프더라고요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빨리 약을 먹고 좀 기침을 가라앉혀야 될것 같아서 바나나랑 부유를 먹겠습니다 제가 쓰는 용기들은 아침마다 뜨거운 끓는물에다 소독을 해요 마스크 벗은 모습은 영상에 담을 수가 없어요.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초췌하답니다. <웃음> 그럼 먹고 올게요. 안녕. 제가 코로나 걸리고 커피를 한 번도 안 마셨는데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이제 좀 기운도 나고 일도 해야 돼가지고 커피를 탔습니다. 이제 코로나 걸리면 많이 아픈 사람들도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아프질 않아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오늘 하루를 또 살아보고 경과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웃음> 코로나 4일차 4일차 맞나? 3일차 맞지, 3일 차 아침이었습니다. 아, 가 정신 차려야지. 재택하는 걸로 했고, 저는 오전에 바로 보고... 응, 동산, 다시 만나 동 다시 만나 봤어. 동산, 다시 만나 어시 만나 어 다시 만나 봤어. 만나 봤어. 동 다시 만 봤어. 동 다시 만나 봤어 저는 대학원 수업을 3시간 연강해야 돼요 양양아 원래는 대면 수업인데 저같이 불가피한 상황인 사람들을 위해서 비대면 수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대신 조금 안 좋은 점이 카메라를 켜야 됩니다 <웃음> 카메라를 켜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의 화장을 했고 지금부터 3시간이나 연강을 해요. 아, <웃음> 안 <짜요>. 안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5일차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전혀 찍지 못했어요. 왜냐면 증상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어제 4일차 때 두드러진 특징이 이 약을 먹어서 그런지 정말 잠이 많이 오고 기운이 없고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제는 정말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하루를 보냈어요. 코로나 첫날처럼 너무 기운이 없더라고요. 근데 달라진 건 목이 안 아프고 기침이 확실히 덜 나요. 지금도 목이 안에 살짝 뭔가 조금 아주 불편한, 아주 살짝 불편한 감만 있는데,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거 약 끝까지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 먹으면 제가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해져가지고, 어제 저녁까지만 먹고, 오늘은 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빠지면 그때 먹으려고요. 짠! 이 너무 귀여워. 이게 저 양양이가 뽀메라니언이어서 뽀메라니언에다가 제 이름 새겼는데 너무 이쁘죠 이거는 충전기나 마우스나 컴퓨터 용품 넣어다닐라고 샀어요, 같이 세트로. 진짜 금방 왔어요. 이틀만에 왔어요, 주문한지. 여기 너무 괜찮다. 이게 저의 첫 끼여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대박 맛있겠다 여기 양념 대박 후라이드 <웃음> 대박이다 <웃음> 너무 맛있어서 웃음이 나요 제가 코로나 첫날에 살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시 쪄요 <웃음> 이게 활동량도 없고 일반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아 튀김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웃음> 저는 씻고 왔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사실 약을 안 먹고도 지낼 수 있을 만큼 목 상태가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자가 키트를 하면 음성이 나오는지 양성이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요. 자가 키트 양성 나와서 PCR을 받았는데 양성 나왔을 때 목에다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목에다가 해보게요. 오늘 한번 해보려고 동생한테 이거 하나 사오라고 했어요. 100% 양성이겠다 아.. 음성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잘 <웃음> 섞었습니다 이거를 뽑고 <웃음> 떨어졌다 <웃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웃음> 양성 나오겠죠? 헐 간다 아 양성 나올 것 같은데? 원래 처음에 걸렸을 때는 이렇게 갈 때부터 여기 선 바로 생겼거든요 T자에 아 약간 연하게 T자에 선이 있는 것 같네요 아... 양성 나오네요 진짜... 야 진짜 기가 막힌다 이 자가키트 기술력 뭐야? 와 대박이다 진짜 자 여러분 진짜 빼박 양성이에요 아. 아 속상하다 진짜 진짜 너무 속상한데요 <웃음> 이 코로나가 자가 격리가 끝난 이후에도 양성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가 격리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양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조심해서 회사에 가더라도 사람들이랑 밥을 먹지 않고 또 최대한 마스크를 벗고 있을 때는 혼자 있는 걸로 해야겠어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주말 동안 더 자가 격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불안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완치가 안된 상태에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웃음> 그래도 전파력은 많이 낮다고 하니까요. 제가 더 조심하면 되는 거니까 조심조심하면서 이렇게 저의 <웃음> 아쉬운 자가격리 브이로그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봐요. 안녕. 안녕. love myself, nighting with the baddest bitch in town